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세요. 검색 조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신 후 날짜란의 교육시간을 확인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때 시작일은 매월 1일 종료일은 매월 마지막 교육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이 조회됩니다. 강사인 경우 강사 탭을 선택하시면 교육시간이 조회됩니다. 교육내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부 교육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세부 교육내역이 해당 월에 실시한 교육의 횟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조건을 선택 후 이름과 조회 기간을 입력합니다. 기간의 교육 누적 시간이 조회됩니다. 개인 교육 내역을 클릭합니다. 기간 중 교육 횟수가 조회됩니다. 횟수는 일수입니다. 조회된 교육 시간과 교육 횟수를 교육 내역 등록 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